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암입니다. 김 어.. 약수암입니다. 너무 <웃음> 오랜만이죠. 금호동에 도구세요 아, 나 진짜. 어. <웃음> 다시 네.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암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웃음> 네, 잘 지냈어요. 그때 우리 라이브 방송하고 처음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처음 봤어요. <웃음> 라이브 방송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웃음> 어떤 게 네. 좀 재밌었어요? 어, 뭐, 처음 시작, 처음 해가지고 좀 새로운 것도 좀 있었고, 그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네, 네. 그게 조금 재밌었어요. 아, 예. 아, 그러니까 제가 그날 진짜 조금 서운했던 게 뭔지 아세요? 네. 아, 처음, 서운한 게 있었어? 예, 평소에는 제가 그렇게 어. 영상 찍을 때 제발 성격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세. 평소 모습 좀 보여주세요 그냥 한 번도 안 보여주시다가 라이브 방송 갑자기 하니까 선생님 막 모습을 보여주시고 때문에 좀 서운했어요 제가 아 지금 세 달째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셨는데 아 진짜 이 카메라, 카메라에 이 울릉증이라고 아니, 해야 돼아 그것도 카메라잖아요 어 그러니까 <웃음> 무슨 차이죠? <짜리죠? 웃음> 아 그러게? 거기도 카메라고 음, 여기도 카메라인데 제가 한세 달째 선생님 모습 좀 보여주세요 제발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했는데 갑자기 라이브 방송 하니까 맛보듯이 노력해요. 아 그냥 대화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편안한 감은 좀 있었어요. 예 아, 저희도 좀 대화를 네.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화하듯이 하면 네네네. 좀 편한 네네네. 거는 좀 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 사전 하나 가져왔으니까 사용하는 봐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불러드릴게요. 네. 아. 아, 이 사람이 이제 사주를 보잖아요. 사주는 실질적으로, 어, 사주는 나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사주는 나쁘지는 않는데, 원래가 경신생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삼재가 왔거든요. 삼재팔란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구설수, 간재수, 뭐 구설수, 어, 시비수, 이게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설수, 시비스라면 뭐, 어느 뭐 게. 어, 일적인 부분이지. 일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 뭐, 손실, 뭐, 이런 게다 들어와 있다. 이제, 삼재팔란이 시작이 됐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작년 사바, 하반기, 동지딸, 동지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시끄러움이 시작이 돼가지고, 원래에 들어오면서, 어, 사람들에게, 뭐, 말이 오가는 그런 거, 말, 부설수, 뭐, 이런 게다 들어온다, 이제 보면 되지. 이 사람이 제주는 많아. 제주가 많고, 제주가, 머리가 영리하기보다는, 제주가 많은 사람이지. 머리가 영리하기보다는, 제주가 많은 사람이다. 이제 하는데, 지금까지 제주로 발의를 하고 살았다, 이제 하지만, 어, 제주를 발의를 하면서, 어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이쁨을 받았다 뭐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성격은 놓고 보면 성격은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갖고 있어 강한 성격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에 굉장히 뭐 여린 사람이다 이제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주 도 놓고 보면 강한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지.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니까 자기 고집이 세다. 자기 고집이 세서 어 뭐든지 자기가 이기고 봐야 되는 그런 승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지. 음. 근데 지금 이 사람을 놓고 보면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걸로 보이는데 마음이 많이 아파. 어 마음이 어, 음,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을 다쳤나? 마음을 다쳤다, 이제 그러는데, 마음이 좀 많이 아프다. 많이 힘들다. 어, 많이 지쳤다. 괴롭다. 뭐, 요렇게 들어가지,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고, 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하는데, 버티기는 버티고 가는데, 내년 수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좀 많이 뭔가 내년 수에는 활동을 좀 정지를 한다 활동을 중단을 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어, 올해는 음. 어떠신가 올해는 올 한해는 좀 버티고 가 어찌됐든 간에 버티고는 가 이기고 가고 버티고 간다는 말은 나올 수는 있는데 내년 수에 이제 들어가서는 잠시 잠깐 중단을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이 사람이 음.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을 놓고 보면 약간 왜 착한 고스프레이라 그래야 되나? 고스프레이? 음. 착한 고스프레 맞아? 단어가 맞아? 근데 착한 그런 승리가 좀 있어 착한 승리가 있다 보니까 어, 남이 안 됐거나 남이 힘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뭐 그런 거 어, 그런 게좀 있다 보니까 자기는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선행이 오히려 해가 됐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게 대해서 좀 많이 슬프다, 이제, 그래. 음... 많이 슬프다. 어, 많이 괴롭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주를 놓고 보면, 네. 신기가 많아. 신기요? 응. 음, 신기가 많아서, 좀 남다른 게 많아. 선품도 남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남다르다, 이제, 그랬어. 그래서, 어, 성격도 남다른 게좀 많지, 이 사람이. 성격이 남다른 게 많고. 그리고 직성이, 직성이 강하지. 직성이 강하다 보니까, 직성이 강한 거는 자기 고집이거든. 자기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해야 되겠다. 뭔가 감이 오거나 촉이 오면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은 좀 밀고 가는 게좀 많다, 이제 보면 되고. 어, 또, 음, 또. 근데 지금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일을 하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하고의 구설수가 좀 많아. 네. 구설수가 많아. 일적인 부분에서 주위에 사람들하고의 마찰, 마찰도 많고, 구설수도 많다, 이제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좀 자기만의 좀 잘난 맛이 좀 있다 보니까, 어, 잘난 맛이 있다 보니까, 네좀 약간 뭐, 너 멋대로 해, 뭐, 너 멋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좀 의시되는 거는 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가 원래는 좀 버티고 가는 거는 있어요. 버티고 가는 거는 있는데, 내년수에 이제 들어가서는 주저앉은다, 어 중단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음. 주저앉으신다고 했는데 다시 음. 이러실 수있을까어뭐 잠시 잠깐 쉬는 것이지 뭐 완전히 쉬고 가는 건 아니지 음. 그것도 이 사람이 좀 어거지가 있어 어거지에 어... 좀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어거지 버티고 왔다? 힘겹게 왔다? 버티고 왔다? 이 사람은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좀 자기가 좀 많이 이겨내고 왔다 이렇게 들어가지 응. 그런 거 보면 여자로서는 좀 짠한 면이 좀 많지 여자로서는 좀 짠한 면이 많고 힘들어도 혼자서 눈물을 흘리지 사람들이 항상 당당하고 어좀 강한 척을 하고 이제 살아왔으니까 좀 많이 속마음을 놓고 보면 많이 슬퍼 응.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좀 어, 착한 그런 게좀 많다 보니까 항상 남을 좀 챙겨준다, 막 남을 보살펴 준다, 남을 위해준다 이런 것이 좀 많은 걸로 보이는데 자기는 보살핌을 받고 싶지만 항상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에 좀 그런 아픔이 좀 많은 사람이지 그런 거 놓고 보면 좀 짠하지, 이 사람이 좀 짠한 면이 좀 많아 음. 다른 것도 먹어봐야 되나? 네, 선생님, 그러면 이분 누군지 말씀드리고 음. 물어볼게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이제 뮤지컬 배우이신 옥주현 음, 음, 음, 음. 이분이신데, 이번에 인터넷 기사로 좀 논란이 된게 있어요. 뭐 무슨 음. 공연에 대한 캐스팅 논란 때문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분 그 논란이 정말 사실일까 싶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어, 좀 말이 좀 많지. 이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어, 남을 좀 챙겨주는 게좀 많아. 그렇게 챙겨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오지랖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나쁜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선행을 베푼 것이기 때문에 선행을 잘못 베풀어가지고 또 오히려 또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하는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좀 많지. 억울한 면이 많고. 자기는 이제 베풀어 주고 도와주고 뭐 챙겨주고 했는 것 뿐인데 남한테 해하거나 뭐 남을 나쁘게 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음. 그러면 선행을 베푸신다고 했었는데 그럼 주변 분들과는 좀잘 지내시는 분이니까 이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잘지나지는 않아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지 어, 이 사람은 항상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고 어좀 편견이 좀 많다 편견 그 자기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지 자기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한 자인테만은 뭐 도움을 준 이어서 말씀해 볼게요 근데 너무 자기가 어, 이 사람이 누구를 가르켜? 그거는 잘가 근데 수도, 그럴 수도 있을 것같아 근데 같아요.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는 걸로 보여 엄청 사람들한테 지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 지시를 하고 지시를 하면서 누구를 많이 가리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세계에서 이제 베트남이 됐는 건데, 베트남이 됐으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뭐, 밑에 뭐, 동생들한테 뭐 가리킨다, 후배들한테 가리킨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가리키는 것이 좀 지나쳐. 그 지나침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미움을 샀다. 미움이 너무 누적이 돼 있다 이제 놓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신이 되는 것 마냥 그러고 있어 좀 건방져 건방지면서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엄청 의시되면서 막 사람들한테 엄청 푸쉬업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을 지금 현재를 놓고 이렇게 보고, 과거에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좀 많이 건방져.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이 사람 마음을 보면. 정신을 놓고 보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어, 자기가 굉장히 잘한다.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야. 자기는 완벽, 완벽하게 뭐든지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하는 거는 맞지만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그것이 흠이 될 수가 많거든 흠이 된아이사람도또 노력해서 왔는 것이잖아 근데 노력해서 왔는 것이니까 하는 건데 음, 노력하고 왔는 건데 어. 그러면 아마 잠재 판란이 시작될 수 있나요? 잠재 판란이 시작이 돼가지고 아마 3년 동안 좀 많은 아픔을 많이 갖는다 이제 있시면 많이 힘들다 이번 그러면 뮤지컬 배우라고 해야 되나? 배우 생활을 좀 계속할 잠시 그럼 자꾸 내 눈에는 중단이 되는 게 보이는데 음 중단되는 게 자꾸 보여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밀려 나가는 거지 어쩔 수 없는 선택권이 이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선택이 오는 오는 거지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이 흐름에서 자기가 밀려 나가는 거지 음. 이 사람은 끝까지 끊임없이 이, 이걸 계속 이어서 가고 싶은 사람인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가지는 않겠지 그지? 자발적으로 나가진 않지만. 그 흐름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간다.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음, 응. 그 이제 주저앉으신다고도 했는데, 만약에 뭐 조심할 게 있어서 조심하게 된다면은 그런 걸좀 피하고 요은 예. 조심은 지금 봤을 때는 조심을 해서가 아니고, 아마 다 붉어진 거잖아. 그전에 누적된는 것이니까, 쌓였던 게 이제 터진 것이지. 쌓였던 게 터진 거고 하나의 조그만한 계기로 인해서 터져서 이제 나왔는 거니까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수습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지. 응.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 수습하기는 좀 힘들다. 응. 응. 준비한 건다한거 같은데. 아,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